오늘 재황님 뚜황님 그리고 온 백성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용왕님의 생일입니다! 우후! 뉴페이스 인원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접속자 인원을 보시면은 유난히 제가 아무래도 좀 수령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우리팀 출석률이 좋아요 나는 둘 가져가고 나머지 이렇게 좀더 가져가고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점 용왕 삼아 그래 <웃음> 그.. 그.. 아.. 말을 났구나 용.. 용왕님이니까 아니 어, <웃음> 용왕님이시죠 아예용왕님이시요 아무튼 오늘 우리 용왕님을 맞이하는 행사 일부로 신입 인어들의 이제부터 서로 죽여라 코너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. 용왕님, 어, 좋다, 응. 좋다. <웃음> 제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요. 산중 호걸이라 하는 <웃음> 용왕님의 생일날이 돼요. 음, 그렇습니다. 다 집중을 시켜놨습니다. 저희가 다 음. 집중을 시켜놨습니다. 용왕님 이제 진행하시면,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요. 용왕님. 용왕님. 용왕님. 용왕 용... 우아 우아 아크 아크 우아 우아 우아 말하기 힘들게 만든다. 아크 아크 용왕 용왕. 죄송한데 좀 여유가 되신다면은 저희 유리를 좀 던져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? 아, 유리요? 네, 유리. 어. 갑자기 존대말 갑자기 존대말씀이신데 <웃음> 사실 영광 님, 이런 거잘안해 보셨습니까? PD가 <웃음> 옛날에 저한테 고백했는데 대사 칠게 있으면 머리가 새아해진대요 <웃음> <웃음> 어, 왔습니다. 너 <웃음> 보죠, 저희. 칸을 그냥 대략적으로. 음, 유리는 위험하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요. <웃음> 하지 마. 그냥 하지 도와 마. 도와드리겠습니다. 야,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인어들 원으로 딱 한번 둘러보세요. 뚜왕 님. 예. 한번 스타트 해 보시죠. 자, 준비. 전투 시작.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. 아, 어, 마서 싸워. 맞서 싸워. 도망가지 마. 음. 타타카우. 그리고 여기 칼 하나 버려져 있거든요. 이거 모르겠 아하! 아하! 모디움 모디움. 어, 이 킬? 어. 어. 어? 어? 어? 어 좋아 어 진, 명륜 진사갈비 무한대로 도망가는 중 <웃음> 아하 3킬 뭐야 이거 와. 3킬? 와. 야 눈앞에서 슬슬제. 지금 서포스트 선소닉 와. 싸우는 중어 좋아 와. 뭐야? 게임 뭐 아니야? <웃음> 아하 아. 제압 되었습니다 한명 도망만 다니거든요 아까부터 사이드 돌면서 한명 맨손인데요? 쟤왜 검이 없어 그러게 왜 검이 검 없어 검 날린 근데 네. 맨 손으로 지금 남았어요. 그러니까. 아 아하 <웃음> 뚜왕님이랑 재왕님은 어떻게 뭐좀 눈독 들여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? 아뭐 우리 셋다 공통적으로 하나를 원하지 않을까요? 영왕님 혹시 대기 시간을 좀 없애 주실 수 있습니까? 저분들 죽어가지고. 서바이벌로 바꾸면 된다. 알겠습니다. 용왕님 왜 아까는 전대말 하시면서 지금은 반말 하십니까요? 용왕님 혹시 지금 어색하십니까요? 용왕님 부담되 좋겠습니까요? <웃음> 부담됩니까요, 용왕님? 아, 아 진짜! <웃음> 아니다. <멋집니다. 웃음> 좀... 어, 땡큐 온다. 그래요. 어좀알딸딱거리는 좋았고. 아, 좀 좋았고. 센스 메모. 그거 해 보는 거 어떨까요? 자갈 매치. 아 부시돌 먼저 나오는 사람? 네, 그 사람이 어난 이팀 들어가기 싫은데요? 그러면 거절 당하는 거고 아. 어때요? <웃음> 그, 케빈님 에이치 네. 그 형이 자갈 설치하려고 캤는데 부시돌이 바로 나와서 못했거든요 <웃음> <웃음> 아! 에이 H 때문에 다 망했네 지금! <웃음> 아 우리팀은 다 썼네 아, 아, 아 뭐, 노란팀은 뭐. 다 써버렸네 아, 아나 그냥 저부터 그냥 할거예요어차 망한거? 네 오케이. 제발. 이혼 좀. 나오지 마라. 나오지 마라. 아, 잠시만 하라. 가야. 가야. 가야. 아 씨. 음. 와. 아. 와. 와. 와. 와. 와. 와. 와. 야, 저 핑크 이너 미세대. 내가 가져가야 된단 말이야. 핑크 이너. 내 거야. 에비. 여안 아, 되죠? <웃음> 제발, 제발. 제발. 제발. 제발. 아! 아! 어! 아나 미치겠네, 이거. 아, 맞다. <웃음> 이거 빗소리가 하던 방법이 있어. 응? 설마. 바로 이 부분을 캐주는 거야. 이 야! 와! 아! 행행. 일로오시겠나 고개를 숙여 보게. 예! 마이즈. 야, 이게 된다고? 두 분이서 이제 한번 하시고 먼저 하시겠어요? 아니면은 아이, 제가 먼저 할까요? 먼저 하세요. 이게 장류유소라고 또 먼저 하십시오. 장류유소. 아, 네. <웃음> 아 그래? <웃음> 왜 기분이 나쁘지? 괜찮아요. 저도 앞자리는 앞자리는 9예요. 아. 앞자리 9라고요? 90, 네. <웃음> 9 90대 추산이에요? 아니, 아니. 아버지인데 90, 90? 아. 80년대세요. 누구는 8인가 그러면? 박나님이 예. 85년에 태어난 거 비밀이었습니까? <웃음> 조용히 하고 자갈이나 계세요 야, 근데 대박 안 나온다. 그니까 비솔리미스 쓰는 방법이 어떤 거예요? 여기 그거를 딱 보면은 여기 픽셀 중에 약간 진한 픽셀이 있다고. 어, 요거다. 그럼 진짜 나오나? 설마. 어 <웃음> <글구가> 아닌데. <웃음> 아, 그거지 아 때. 요건가 요거? 어허 어 아닌데. 그거 야, 야, 이거 노란 팀 운이 상당히 좋았구만요. 용왕님 아니, 조금만 기다리십시오, 용왕님. 어. 어! 어! 까 끝까지 남으셨던 분리로 오세요. 어말잘 들을 것 같은 분을 해야겠다. 리로 오세요. 서버 스트니아 서버 스트 빨간 머리가 선빵 필승인데 빨간 머리 마음에 든다고요? 어 이거 제보 있었어요 내부 제보. 어, 숙이시오 자네. 리얼. 어, 별로 원치 않은가 본데. 고개를 <웃음> 대... 더 숙이거란. 뭐뭐뭐뭐 <웃음> <웃음> 무어마도다. 어 좋아. 신이 일로 옵니다. 갈비님 이리 오세요. 어허 저분 저희 기봉단 분이세요? 제일 어? 먼저 점 찍었던 분. 혹시 세분 중에 저를 대신해서 장치 만드실 분 계십니까? 도리 도리 이분은? 다 단대, 다 단대 분. 단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아, 네. 그거를 물어보는 사람이 뚜뚜님이면 누가 대답을 하냐고. 그니까. 어, 그니까. 어, 마이그레이션 망토를 끼신 그나마 이분이 좀 확률 높다고 아 높다 그러네. 그러네. 죽이시오 아, 망토 요, 이너 두명 지금 이... 우리 안 뽑혔다고 어 <웃음> 아, 귀여워 지금 서운해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둘 중에서 우리나라는 문화국이라서 건축 자신 있는 사람 또 피해? <웃음> 네? 뭐 <웃음> 뭐야 너무 <웃음> 뭐 잘하는 거야 <웃음> <잔미> 그러면은 <웃음> 어 핑크분 저는 핑크분 어떻습니까 핑크분 2번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어... 저 사람 지금 연비 따라간 거고. 음... 저는 제왕이 <웃음> 실수했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네. 이분 아까 칼 놓쳤거든요. 용왕님 지금 갑자기 얼굴이 폭삭 늙으셨는데 기다리시다가. 예, 지금 제가, 제가 임시 우리 수발드는 대표로서 이제 대개 다들 돌아가셔가지고 신병 교육 하고 계시면은 용왕님이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. 친히. 저 수발 든다고 캐 수발이라고 하시면은 조금. <웃음> 왜, 어, 왜 배수발. 그러십니까? 어? 임시발론은 뭐예요? 아, 어. 그거..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중대장은 아주 기분이 좋다, 오늘. 저, 제, 제릇! 릇! 죽기 대결, 규릿! 흥! 행입니다요. 응, 흥, 오케이. 행! 내려, 바로! 그렇지. 나이렇게 음, 어, 배울 수 있도록! 어니! 이 해골 말! 이 물에서 죽지도 않는다는 이 해골 말! 아 이거 용왕님이 오시면 아주 어, 좋아하시겠구만 어, 용왕님한테 이걸 진상해드리는거야 어때? 용왕님이 진상님일까요? 너가, 너가 진상입니다 해요 <웃음> 난 니가 싫어 저희 이거 많이 모아가지고 회전목마 만드는거 어떻습니까? 야 이씨 <웃음> <웃음> <웃음> 뱅뱅 돌아가는 <웃음> 회전목마처럼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여기 보시면 집안에 소고기를 많이 해 놨습니다요. <웃음> 아, 우리 이제 소 나와? 왜 다들 말투를 따라합니까요? 다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. 감염을 시켜 놨습니다요. 음. 나가 죽으십시오. 음. 대장님 나가면, 음. 어, 어, 나가면 죽습니다요. 어 가면 죽습니다요. C&KX <웃음> 아저씨 무슨 일이십니까? 먹을 것좀 보여요. 음, 저는 먹을 걸 구해오지 않습니다. 이건 <웃음> <왜> 우리 팀이 집이... <웃음>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, 소대장님. 시수봉이. 음. 아, 박사님 오셨습니까? 음, 그냥 정수리로 팍. <웃음> 박사님 돌고래는 왜데려 오셨습니까? 돌고래 좋아하십니까? 좋아하시면 제가 돌고래를 몰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하지마, 하지마, 박사님 제가 새 동료들을 <웃음> 데려왔습니다요. 시수봉이 죽여버리게. 음. 죽여버리게. 시수봉이를 죽여. 시수봉이를 <웃음> 죽여.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, 박사님 잠깐만요. 저한 번만 살려주십시오저 엄청난 일을 해내고 왔습니다. 요 제왕님 쪽에 있을 때 <웃음> 이미 땅굴을 파놨습니다요. <웃음> 제황팀이랑 우리팀은 약간 몰래 동맹을 맺을 계획이었는데? 그럼 뒤통수도 몰래 치면 되지 않습니까요? <웃음> <웃음> 정말 노답이구만 만... 시행군이 그쪽 팀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했다면 저희 팀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을 할수 있습니다 고문실에 가둬둔 걸 제안드립니다 어쩌가? 어떡... <웃음> 간과할 수 없는 의견이야 <웃음> 중대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요? 땅굴 한번 답사 가자 어때? 어, 뭐야 여기? 우와, 감쪽 같은데, 우와. 여기? 이리 들어오십시오. 일단 아, 여기 제가 훔친 자원들이 들어있습니다. 진짜 미쳤구나, 너. <웃음> 이야, <웃음> 다이아몬드! 우와!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된 거야, 시서봉이 <웃음>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비스루라 내가 한번 탐사 갔다 올 테니까 너 그거 창고에 두고 두명 데리고 와서 이거 마저 가져가, 칼. 우와! 우와. 야, 이거 절대 몰라. 주죠. 사실 아직 거리가 좀 있어서 안 숙여도 됩니다요 아이씨 <웃음> 어왜 이렇게 바보 같았다가 천재 같았다가 그러지? 간헐적 천재 여기 위쪽으로 가시면 <웃음> 공간이 어, 있습니다요 아이씨, 아이씨. <웃음> 뭐야 굿보라는 <웃음> 줄 알았네 자삽삽삽 삽. 어 여기서 시프트 이쪽에다 할거 아니야 뚜뚜 쪽에 해야 된다니까 뚜뚜 쪽에 파트는 건 어떻습니까 어 이거 하자 어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무슨 아이디야 어 저기 저기 위에 저기 야, 저 위에 아이디 겁나 많아 자 여기서 이쪽 이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기 바로 밑에 거든요 야 그러면 그냥 가자 막힌 데를 뚫고 위로 올라가면 왼쪽으로 가면 국보 오른쪽으로 가면 창고예요 아 오케이 근데 창고가 이 팀은 어이 와! 와! 와! 어우C 야 그러니까 창고가